남자 200m 2조 예선. 준비. 이급 야, 임마, 양기는 오비야, 오비. 장패도 내선에서 오위 탈락이 뭐냐? 야니 아, 심한, 심한. 장순아, 나보다 못한 우보잖아. 이그, 간신복은 잘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다시 뛰었으면 3등을 했어. 아니다, 잘했다. 오늘의 경험삼아, 앞으로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장순호도 다음 대회에 출전하려면 잘 봐도. 다음은... 여중 100m 사조 예선 출전 준비하십시오. 주삼 주삼 아니요. 어? 미차례다. 네 꼼바꼼바 예선 탈락은 각오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달리기만 해. 응? 나가. 청청청청청청 아이. 함께 버는 음? 표, 버는 표, 구독. 당신 당하는 게 그렇게도 수원인 이 꼬마야? 나 나애리 너 나에리너. 얘들아 누구든지 꼴염 없는 마꼴찌는이 꼬마가 해줄 테니까 짜근아 웃겠네. 구독과 좋아요. 3번 네임 이은수, 4번 네임 나애리, 5번 네임 설향, 6번 네임 김말수, 7번 네임 유경신, 8번 네임 지한 엄마, 이길 거예요! 두고보세요 엄마 딸 한이는 지지 않을 거예요! 엄마도 꼭 끝까지 지켜보세요! 누가 이기나! 울지 마, 나엘이! 그걸... 어디 해볼까? 누가 이기나? 엄마의 추억을 빼앗으려는 나엘이! 이길 거야! 달릴 거야! 뭐해! 스타트! 달닐 그렇게 하니를 사랑하셨고 언제나 하니 곁을 떠나지 않고 하니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렇게 오래도록 하니와 엄마는 영원히 함께 살기고 맹세했대 하니와 엄마는 서로가 이 세상의 전부였으니까 하니와 엄마는 엄마! 한니에겐 아무도 지울 수 없는 엄마의 포근한 기억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엄마의 와 추억이 엄마의 향이, 끝까지달릴 그 거야! 오오오오! 어! 오오 어! 어! 어떻게 됐어요이 s I n 로통과 i 내결 o 에 r e j 단 말이야. n t 이 e money. I'm g o 아 n g to go 아무도! I'm going to go hit. I'm going to go hit. I'm g o 엄마가… t 중이야 한국 신기록이야, 신기록. 선수 누구야2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야무야 무슨 야야 무슨 소 여기! 무슨 소리여 무슨 소무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0슨소야 무슨 소리야? 무